m 是 l t i m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살짝 넣어 주겠습니다 물 밥을 딱 했을 때 촉촉하면서 이렇게 한알하나이다 살아있는 볶음밥이 잘된 볶음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얼려서 찬밥으로 이렇게 하면 밥은 꼬슬꼬슬 할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밥을 했는데 수분도 적당하고 밥알 식감도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밥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볶음밥용 밥할때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밥의 공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상당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볶음밥의 경우 1인분에 250g의 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인분을 하기 위해 217g의 생사를 계량하였습니다 일반 밥의 경우 2.5라는 개수를 사용하였는데요 볶음밥은 그것보다 조금 더고스란 식감을 원해서 2.3이라는 개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는 과정이나 밥하는 시간은 모두 일반밥과 동일하지만 쌀을 물에 불리는 시간을 15분 정도로 짧게 잡아주면서 소량의 기름을 넣어주는게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아나 리조또같이 볶음밥 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수를 조금 더 낮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식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밥이 약간 살짝 누룽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볶을 때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수분이라든가 이런 밥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어느 도 식감을 살짝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을 살짝 넣으니까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흩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찰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볶음밥용 밥에 대한 공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취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